계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는 너무없이 국장님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정보다 더 거칠어졌어 정말 다른 지원이 없는 거야? 취향국에서 깡패한 놈만 보내서 국장을 데리러 온 거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MBC씨가 지원을 나갈 겁니다 11시 방향으로 14m 전진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지원이 있습니다 근처에 적이 있습니다 금세 들킬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 도착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곳의 힘이 포위를 돌파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어볼게요 이런 <놀람> 순간자! <놀람> <놀람> 서둘러라 저 녀석들이라면 금방 돌을 테니까. 조용히 해. 지금 열심히 찾고 있거든. 탱크는, 로켓포는, 예견 지원이 어디 있는 거냐고. 여기엔 쓰레기통밖에 없잖아. 너. 요즘 보안관은 사람 잡는데 잘잘못도 안 따지나 봐? 내가 배달한 것 말고 무슨 잘못을 했는데? 수감자 S217KK입니다. 족쇄를 사용하시죠, 국장님. 그녀가 당신의 힘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그녀의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케이트에서 꼬투리를 찾는 거야.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이 <웃음> <웃음> 정말 제때 온 지원이네. 웨이지야 연락해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거야. 신디케이트는 1년 내내 동란이 이어져서 온 사방이 통신 교란으로 가득하다. 돌파를 강행한다면 들킬 위험이 있어. 그고 국장님, 현장에서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관리국이 현재 정보위원에게 연락 중이며 미끼를 퍼뜨려서 국장님을 노리는 자들을 최대한 빨리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임무는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정보 안전을 위해 유출 근원지를 찾을 때까지 통화는 당분간 폐쇄됩니다 국장님, 지원 가능한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저희 관리국은 항상 당신 뒤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신도가 있고 술집에는 취객이 있다 우린 열명의 악마와 동행한다 지한국의 암호야 됐어 됐어! 저 사람이 스파이인 거 알았으니까 얼른 해결하고 빨리 이 이상한 곳에서 나가자 여기서 오래 있을 수 없다 방금 그 수감자가 분명 당신 소식을 퍼뜨릴 거야 추격병이 곧바로 몰려오겠지 맞아, 신디케이트는 자유롭거든 그래서 오히려 수감자들의 은신처가 되었지만 수감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신디케이트로 왔고 몇몇은 건들 수 없을 만큼 세력을 키우기까지 했지 끼치는 피해가 극심했어 당신이 쫓는 용의자 알은 광장 서쪽 구원병원에 숨어있다 거기가 바로 신디케이트의 유명한 수감자 세력이 있는 곳이야 이제 당신까지 쫓기게 되었으니 아마 그 수감자들끼리 이미 결탁했을 가능성이 커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니 빨리 지안국으로 돌아가서 정보를 다시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해 국장님, 땅이 흔들립니다 중형차예요 게다가 모터케이트입니다 그 녀석들이다! 멍하니 있어! 치안국이 함락되고 있다! 죽기 싫으면 당장 뛰어! 앞에 적이 있습니다 포위망을 뚫어! 당신의 수감자에게 죽더라도 돌파구를 열라고 해!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 녀석들이 여길 완전히 포위하면, 전부 늦어버릴 거야! 나저 사람들이 기억났어! 군단이야! 요몇 년간 신디케이트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이름난 갱단이야! 모든 무리를 곡소리나도록 때려줬대! 조금 전에 한 주먹에 치안국을 때려부순 게 저쪽 대장인가? 와씨, 설마 그 녀석까지 국장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내 기억으론 이름이... 응, 조 저... 어... 신디케이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이다 그녀가 우리의 질서를 망쳐놓지만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을 텐데 절대 그녀 손에 들어가면 안돼우리 모두 다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발각된 건가? 언제? 진짠! 그 녀석들 뿐인데! 아니지. 저들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아직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 가짜 미끼가제 역할을 했군.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지안국에 와서 정보를 찾으려는 거지. 하지만 정보는 이미 처리해버렸다. 그래. 아직 방법이 있어. 시간이 있다. 나와 함께 거점으로 돌아가지 내 부하들이 그곳에서 구원병원을 감시하고 있고 그들도 약하지 않으니 당신의 수감자까지 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군단이 오기 전에 구원병원에 쳐들어가서 목표를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 가! 지금 당장! 빨리! 잠깐만 너무 위험해 만약 국장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면 작전을 바로 중지할 거야 수감자, 넌 그냥 명령에 복종만 하면 돼. 난 국장님의 명령만 들어. 국장님, 작전대로 하실 겁니까? 이 축제의 끝을 지켜봐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은 돌리지 마.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좀 착점해서 기다릴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태양국은 도주한 수감자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녀를 용의자 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다 가지 거점으로 가는 길에 언제든지 폭동을 맞닥뜨릴 수 있으니 위장할 수 있는 걸좀 찾아주지 언제나 싸울 수 있게 준비도 해두고 웬 알바? 가자 이미 결정했잖아 내가 반항할 수 있나? 하지만 이거 하나는 미리 말해둘게 난 갱단이 싫어 이 자식은 분명 우리무기 정도로 여길 거야 너무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바보야 앞에 보이는 깽은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 조심해서 돌아가 다행히도 어떤 놈이 옥상에서 소란을 피우는군 적들의 주의를 끌어주겠어 잡아라! 수감자야! 셀모가 있어! 적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 아니야? 전에 옆구역에 갇혀있던 놈으로 기억하는데? 고작 이 정도로 나 신디케이트의 사신 궁수를 붙잡겠다고? 요염하게 활을 당기는 자세로 한눈에 알아봤지 어? 저 멍청해 보이는 모자 이거 무능력자 엘라 아니야? 마침 잘왔네 일당백화는 내 늠름한 자태에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오지? 그렇다면 나 신디케이트의 사신공수와 함께 싸울 기회를 주마!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고! 전투가 끝나고 나면 내가 신디케이트 된장국 상그를 사줄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 저 멍청이! 얼마 못 버틸 거야! 도주 중인 수강자 S107 위험 등급 P 엘라와 통해, 세포난이도 낮음 누가 처럼 멍청한 녀석이랑 동급이라는 거야? 헤카테! 해날 좀, 존중하라고! 잠깐만, 왜는음침녀가 여긴 어떻게, 왔지? 그리고 저건... 새로운 국장? 엘라, 너 언제부터 관리국의 개가 된 거야? 게다가 나한테 얻어맞고 벌벌 기고 다른 사람 뒤로 숨을 줄만 알던 그 무능한 국장의 개? 흥, 재밌군 신디케이트에서 내 화살을 피해간 녀석은 아무도 없어 해도 아니야. 수반자 둘을 데리고 있네. <웃음> 정말이지. 제발로 굴러들어온 포기로구만. 덤벼! 나 혼자서도 너희 모두를 때려눕힐 수 있다고. 내 쪽으로 몰고 오지마 이 자식아! 항복이다. 이봐요 항복이라고요. 해카테님 그만. 국장님, 계속 공격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음. 국장님! 미노스 위기 관리국 신임 국장님이 이렇게 용맹스럽게 그지없고 기계가 비범하신 분을 줄이야 눈이 있음에도 대산을 몰라보게 됐으니 너른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고자 내그 정도의 전기량으로 얼얼해질 수는 있는데 감전사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당신 동료들은 다 괜찮아요 국장 신디케이트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센 척을 해야 해요 하, 하지만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우와 부끄러운 사신군수같은이라고 관리국의 개가 되려는 거야? 어쨌든 이 몸은 자유를 누린 적이라도 있지 너는? 안에 갇혀서 우리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잖아 닥쳐 신디케이트의 수치야! 페 미노스의 찌꺼기 주제 아닌 놈이에요 툭하면 부러지고 툭하면 꿀는 놈이라 도움이 안 될걸요? 거, 건들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그이, 싸울 때절 총알바지로만 쓰지 않는다면요 곧 도착이다 구원병원에 중범죄 수감자들이 숨어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갱단 모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이 사회학 무리를 제지하려고 했어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빠 변이가 그들의 이성을 망가뜨린 거지 구원병원은 당신을 습격한 여자애보다 변이를 더잘 이용하지 그 악마들이 병원을 연건 사람들을 구하고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야 들키지 않게 조심해 구원병원이 갱을 구하고 있다니! 어, 너무 멀어서 말소리가 잘안 들려 어, 싸운다! 내 부하다 원래 구원병원을 감시하러 보냈는데 만약 저대로 끌려간다면 얼마나 더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르겠군 잠깐 저 남자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 목표수감자가 구원병원으로 도망갔을 때 마중 나온 게 바로 저자다 네 말은 그에게 정보가 있다는 거야? 저 녀석을 통제할 방법이 있다면 말이지 가지, 국장 당신의 수감자들로 싸워봐 <웃음> 여기 의사들 제법인데? 원래 신디케이트의 불량배들이었거든 구원병원에 모여서 새로 무리를 이루더니 무장의사로 변신하더군 그들 입에서 정보를 빼내기는 쉽지 않을 거야 로라, 로라 괜찮아? 이, 이, u r a Lura, Lura, 이름이 로라인가? 안타깝군. a l u 생겼어. 내 질문에 대답한다면 그녀를 구할 수 있게 널 풀어주지. 지옥에 r a l u 라 너희들이 어제 받은 수감자, 지금 어디에 있지? 지, 지하실에 있어 에, 엔, 수간호사님이 직접 데려다주셨지 그리고 난난 몰라 난 거기까지 못 들어가 지하실은 두 분만에 그 수감자, 몸에 뭘 지니고 있었지? 뭔가 말하지 않았나? 사람이? 아, 난 몰라. 가까이 간적 없어. 진짜로. 아 안돼. 제발 소지마. 뭘 하더라. 무슨 유산 찾았다. 어, 힘 이런 말들을 했어. 내가 들은 건 이게 다야. 난 몰라. 들은 건 전부 말했어. 유산이라. <웃음> 역시. 그녀 손에 있었구나 군단에게 이 사실을 알렸나? 너희 원장이 군단과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니, 난 몰라 원장님은 외진을 나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어 우리도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야 아주 좋아, 국장, 들었나? 수감자들이 바로 그 유산으로 이번 변이를 일으킨 거다 그것이 이번 변이가 발생할 원인이다 군단도 탐내는 물건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 손에 넘겨는안돼 가능한 빨리 빼앗아야 한다 부탁이야 로라는 아직 어려 엄청 아플 거야 제발 <웃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구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안심해. 내 조준실력은 아주 정확하니까 안 돼! 신디케이트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국장 적들은 결코 우리를 앞에 두고 마음 약하게 굴지 않아 저녀석이 돌아가서 당신의 정보를 흘리면 구원병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난 그들을 잘 알아 구원병원이 하려는 게 뭔지 어떻게 할 건지도 똑똑히 알고 있지 매스꺼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내복인가? 똑바로 봐라 국장 이게 구원병원이야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런 괴물들을 잡아 모으고 병원으로 돌아와서도 이런 괴물을 만들지 괴변체 이 이름을 기억해 불쌍한 변이체갱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하다 그게 바로 변이되어 타락한 자들의 말로다 광란의 힘에 집어삼켜져 완전히 괴변체로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구원병원 구성원들은 괴변체에시체를 모은다 병원 지하실에서 사람이라면 할수 없는 실험을 자행하여 변이된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아이언 원장은 각종 금기 수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변이로 신디케이트 사람들의 의식을 왜곡시켜 세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지 우원병원이 변이에 푹 빠져있던 사실은 신디케이트 갱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녀들이 용의자 알과 공조해 이 심각한 변이 위기 사태를 초래한 건 분명 더큰 힘을 얻기 위해서일 거야 <웃음> 입만 열면 수감자는 괴물이다 변이를 퍼뜨린다 사태의 원흉이다 같은 소리밖에 안 하네 나도 수감자인데 내가 널한입 물면 뻥 터져버리기라도 하는 거야? 하, 정말 거슬리는군 나는 수감자의 눈치 따위를 보려고 협조한 게 아니다 국장, 아무데서나 함부로 짓지 않도록 잘 교육해 안그럼 아무리 네 개라도 누군가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어 난 누군가의 개가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이 힘은... 아... 빠파 너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 자식아! 족쇄의 주인이 금지한 것에 수감자는 영원히 반항할 수 없어 엘라, 국장을 거역하려 하지마 수감자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니 보통 기술이 아니군 이게 도대체... 국장... 사람 권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한건 실언이었다 정말 뜻밖이로군 가져난네 명령대로 하기 싫어 난 너를 죽이고 벗어나고 말겠어! 어젠다를 개자식! 죽어버려! 너희 모두 다 죽어버려! 날 따라와라 독자 내 부하가 이미 마중을 나왔군 구원병원 사람은 정보를 흘릴 거라며 국장은 내가 그를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국장의 뜻을 존중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헤드 대장,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알았다, 이 쪽은 수감자 관리국의 수장이다 구원병원 공격은 그에게 맡긴다 국장님? <웃음> 환영합니다 아, 뒤에 있는 소녀 둘도 꽤나 예쁜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걔들은 수감자야. 괜찮아. 저들은 국장의 명령을 못 어기거든. 아무지도 못한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입니까? 아, 그럼 이 괴물들은 사슬에 메인 개들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웃음> 저 녀석들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웃음> 제곤데요, 국장 국장, 부하들이 다들 무식한 녀석들이라 무례하게 굴었다면 내가 사과하지. 국장, 내 부하들 열어시이 이번 폭동 속에서 미쳐 괴물이 됐다. 그리고 죽었지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내일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 당신을 위해 난 참을 수 있지만 부하들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나는 당신 같은 족쇄가 없어 그런데 왜 그녀들을 배려해야 하지? 그들은 당신의 도구에 불과하잖아 당신은 절대적인 주인이고 생각해봐 당신의 그 능력 족쇄 말이야 정말 대단해 저런 괴물까지도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 그래짝자개주지이 괴물 <S> <S> 감히 이자기이 내가 언젠간 널죽일이 국장님 말도 안 들어? 지독한 놈 보여주세요! 족쇄로 호되게 교육해 주시라고요! 국장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저 사람이 몽둥이로 먼저 엘라를 공격했어요 역시 수감자랑 섞여 다녀서 좋을 게 없다니까, ]étique. <토해라. Sug>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당신이 교육을 못하겠으면 우리가 하겠어. 곧 괜찮아질 거야. 저런 양아치들이 해봤자 얼마나 다치게 하겠어... 어. <웃음> 좋아... 대장, 대장, 살려줘요! 굴업군 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장담하지. 하하하하. <웃음> 좋아. 계속 당신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는데 화내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처음으로 친근감이 느껴지는군 당신이 이렇게까지 수감자들을 아끼는 줄은 몰랐다 내가 부하들을 잘 관리하지 당신까지 화가 났다면 분명 우리 쪽 잘못이야 정말 고맙다 구원병원의 지하실을 뚫기 위해 많은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모두 리스크가 너무 컸어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최소한의 대가로 구원병원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쟤는 그냥 니네 앞에서 그런 툭 하는 거야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 역시나 국장은 생각이 깊네 테드마저도 쩔쩔매게 만들다니 그럼... 당신이 이렇게까지 수감자들을 아끼는 줄은 몰랐다고 테드가 말한 건 진짜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진심이야! 정말로 우리를 아껴서 날 도와준 거야? 누굴 속이려고? 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해? 잘 들어. 난 말이야. 언젠가는 네 족쇄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자유를 원하니까. 그때 가면 안녕히 계세요, 나이 거야! 하지만 남 뒤에 숨기만 하던 비겁한 국장이 날 위해 나서준 건 칭찬할 만하지. 널 내팽개치기 전에 한번더 도와주도록 할게. 기회를 소중히 하라고. 또 임무가 있다며? 무슨 변태 병원을 수습해야 한다고?